이은혜 경악 남자 3명과 한 번에 동거하면서 살인 이은혜 조연수 조력자 2명 구속 2019년 벌어진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외에 30일가 자신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할것 이란 얘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아크알 공식 유튜브 채널엔 이은혜의 자수 플랜은 뭐였을까 계곡 살인사건 취재 비하인드 공개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SBS 문지영 PD는 이윤혜와 남편 윤씨가 2011에서 2012년도에 만났다고 알려졌다면서 그 당시 윤씨가 가족들한테는 회사 인턴으로 온이윤혜와 가까워지면서 만나게 됐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사실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아마도 개인적인 시간에 우연히 만나 연애를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고운을 댔다. 이어 이윤혜가 윤씨와 연애하는 도중에도 다른 남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름을 확인한 것만 6명 중엔 동거를 같이 했던 남자도 있고 심지어 한 번에 세명이랑 동거를 하고 있었던 기간도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윤씨가 생전에알았는지 몰랐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지만 윤씨가 본인의 친한 친구와 전화 통화한 내용 중에 아내가 의심된다. 수상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고전했다. 하지만 문피디는 윤씨가 이은혜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